Fire! e v e r o r e h u n t o r fire! 오늘 제가 볼뭐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바로 바로 키우는 애들한테 보양식을 잡아서 먹어보자 요즘 구독자 분들이 키우는 애들 좀 보여주세요 이런 댓글이 좀 많이 보여가지고 키우는 애들을 싹 모아가지고 보양식을 잡아서 먹이는 컨텐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 애들이 픽픽이 아오, 분바야또 하나 누구지? 페페 아, 페페 으쒸 <웃음> 자 일단 지금 요녀석들이한 마리씩 전부 다 보여주고 나서 보양식을 한번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데려온 페페 먼저 한번 보여줄게요 아자 그럼 상순이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들 가지고 말씀드려야 될것같아고 상순이 낙타검이라고 제가 1년 조금 전쯤에 키웠던 절지로가 있는데 낙타검이 상순이가 주기적으로 탈피를 하면서 자라내거든요 근데 탈피하는 과정에서 가장 위험해요 데려온 지한 3개월에서 4개월쯤 됐을 때 탈피를 하다가 탈피 부전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얘기를 너무 늦게 말씀드려서 진심으로 너무 죄송하고 그 이후로 제가 절지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키우고 싶어도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절지는 이제 키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키운 녀석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우선 페페 먼저 보여드릴게요 페페한테는 맛있는 걸 잡아서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주둥이 보이시죠 얘가 요즘 성장하면서 호르몬 변화 때문에 자주 받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앞에 조금 상처가 나서 집에서 먹이는 사료만 먹이고 있습니다 아 어, 그래 그래 아빠 왔다고 또 재롱 부리네 눈도 안 보이면서 자 그래서 페페는 지금 이틀에 한 번씩 한 30% 환수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야 허옇게 된 주둥이가 빨리 낫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양식을 잡아주지 못할 것 같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얘는 발도 먹어요 자, 여러분, 근데 아오의 담당이 있습니다. 나야? 어, 너잖아. <웃음> 지금 등껍질 씻길 타이밍이 돼가지고 한번 씻겨볼게요. 와, 원래 얘가 여기 있었어요, 여기. 와, 지금 가득 차죠? 물은 너무 차가운 물 아닌 걸로 25도 정도 온도에 살기 때문에. 어쩌야 <웃음> 얼굴에 물 살짝 싸줘봐. 안 돼, 그 화내. 화났네. 우와! 화냈다, 왜. 잠깐너왜 엄마 당한데 꼬리 살랑살랑 흔들고 있냐? 이게 계속 이렇게 해주면요. 불순물들 보이시죠? 얘네도 등에서 탈피껍질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한번씩 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엉덩이 만졌을 때 얘네가 춤추는 가처럼 엉덩이를 들썩들썩 들썩 하거든요. 그게 춤추는 게 아니라 개 처물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시원해서 그런 거라. <웃음> <웃음> 여러분 상마이는 분바야 좋아하거든요. 보여드릴게요. 나도 코 하는 거야. <웃음> 어, 너 잠깐 일하고 있어. 삼마, 분바야. 분바야. 여러분 분바야입니다 많이 컸어 진짜. 많이 컸는데 얘가 맨날 만져줘도 반항을 해요. 보세요. 쉿. 소리 들리시죠? 네, 제가 낸 소리. 분바에도 지금 보시면 탈피 껍질 있죠. 저것도 온욕을 해가지고 좀 해줘야 되는데 분바에도 온욕을 한번 해줘볼게요. 워터 야, 생각보다 따뜻한 물을 이렇게 받아줍니다. 분바를 이제 꺼내야 되는데 조금 리라 할 거예요. 피싱이라고 하죠. 근데 막상 이렇게 다가가면은 그냥 조금 무서워하고 말아요. 건들면 어, 꼬리로 치네. 나 이렇게 안 가르쳤는데 큰일 났다자 이렇게 그냥 딱 과감하게 잡으면 돼요. 온욕하자. 쫙 들어가면은 아이 조 아이오 이러면 상마이 무조건 쳐다봐요. 너도 같이 할래? 힘 주지 말고 가봐. <웃음> 쟤는 보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게. 야, 너무 아, 붓불린다고 뭐. 했잖아. <웃음> 카메라를 싫어하네. 그럼 이렇게 하고 손만 이렇게 할게요. 아니야 싫어. 근데 하지 마봐뭐 긴장하고 있죠 괜찮아 괜찮아 너 나도 무서워 너 얼굴 보고 지금 개긴장했는데 여러분 둠바야 종류가 그러니까 싸바다몬이 있던데 모니터라는 도마뱀 종류 중에는 굉장히 순한 종류긴 해요 근데도 자주 만져줘야 되고 각각의 또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성격이 좀 난폭한 애를 데리고 온 거죠 맨날 만져줬는데 이제 될것 같아요 그럼 여기 있죠 껍데기를 이렇게 벗겨주면 돼요 이렇게 한 20분 정도 불려놓으면 되고 자저올려 보면은 피피가 저는 원래 제가 흙바닥을 했었는데 바꿨습니다 흙바닥 을 하면은 임팩션이라는게 걸려가지고 그게 뭐냐면 장에 이물질을 껴가지고 소화가 안 되는 게 임팩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닥은 펠트지로 바꿔졌습니다 근데 얘도 좀 컸지 그래도 어. 근데 여러분 더큰게 뭔지 아세요? 여기서부터 여기 어이구 개빡쳤네 죄송합니다 아! 야, 이거 역대급으로 센데 저런 거래서 p 피기도 보양식 잡아서 따로 매긴 거 찍어보도록 할게요 야은혜 근데 너 아우는? <웃음> 뭐야? 욕조 키워도 돼? 욕조 있는 애들은 먹는 애들이 더아 맞다 리발용봉당할뻔네 아우야 미안해 외로웠지? 유광욕하네 리발렛이야? 아우를 잡을 때는 등을 딱 잡아도 되긴 하는데 어 이거 보세요 화가 많이 났네 들리 이런 소리를 냅니다 무서웠거나 위협할 때 그런 소리네요 그리고 이렇게 등값을 들면은 발톱으로 손을 밀쳐요 그래서 뒷부분을 잡는 게 좋아요 에이, 입 벌린 거뭐 화내가지고 가가가 어이씨 검바야 좋아? 여기 이거 좋아가지고 다리 떠 있는 거봐 <웃음> 자 여러분 요정도 해줬으면 탈피 껍질이 조금 불려져가지고 바크들 있죠 바닥재 여기에 몸을 알아서 비비면서 탈피 껍질을 벗길겁니다 야 감기 걸리니까 입을 덮어 저 바닥재로 자 여러분 이렇게 키운 애들을 싹다보여드렸고본보야 아오 피피기 셋이 공통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물고기입니다 만약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럼 저랑 은혜도 한번 추배를 해보고 그리고 제가 또 키우는 애 있잖아요 우리 상마이도 있잖아요 상마나 아빠 싫어? 자, 이 물고기로 강아지 수제 간식도 만든다고 합니다. 물고기를 잡아보고 상태가 진짜 괜찮으면 상만이 수제 간식까지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랑 은의 간식도 만들 거예요. 내가 키우는 김은혜 거도 만드는 거지. 어떤 고기 먹고 싶어? 갈치나 민물로 갈 건데, <웃음> 리발레게야 지금 바로 갈 건데, 혼자 가기 싫어. 요 같이 가요. 렛츠고. 너안갈 거야? 내가 네, 왜 가? 개꿀빠네. 이러니까 에르메스를 안 사주려고 하는 거야. 내가 언제 사달라고 했냐?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지금 족대지를 하러 왔는데, 혼자 온게 아닙니다. 특별 게스트 두분또 같이 왔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체니아빠 아 체니아빠님 야생 야생까목으로 닉네임을 개명하셨는데 밖에 살기 괜찮나요? 너무 좋아요 아 진짜 형수님 형순... 집인데 여기로 들어와 보실래요? 네 저길로 들어가야 돼요? 뭐요 진짜 들어가요? 아니 형수님 그 와중에 아무렇지 않게 들어가시네 뭐야 <웃음> <웃음> <웃음> 와 <웃음> <웃음> 괜찮으세요 형님? 불량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니죠 형님? 아니, 불량 챙겨줘야지 어. 어, 아, 아, 아, 아. 어디야 체납하이구독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아, 아, 아. 형님 근데 다 얼었는데 족대질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 아 얼음 깨고 근데 저번에 얼음치기 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얼었다 그때는 형승님 거리거리가 굉장히 무서웠는데 오늘은 아무렇지 않으세요 그리고 두 분이 어제 일곱 시간 동안 공들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있다고 신었지 <웃음> 우와 아니 여기 뭘해 놓으신 거예요? 우와 뭐야 우와 미쳤다 사람이 설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걸리셨어요 만드 신데 일곱 시간이요 <웃음> <웃음> 근데 여러분 이글루가 따뜻하다 응 <웃음> 네, 따뜻해요 진짜 안 춥다 야색 새. <웃음> <웃음> 저번에 그거 달란나 가서 그런다 하신다는 <웃음> <웃음> 자기야, <웃음> 자기야 미안 자기야 <웃음> 근데 형님 여기 점점 녹아가는데 진짜 괜찮은 거예요 안 <웃음> 죽어 <웃음> 저기는 뭐예요? 어제 썰어놨던데 여기서 통발하고 낚시하고 이렇게 어, 뭐야? 건너가게 하자, 우리. 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웃음> 자, 여러분, 이제 족대질 해가지고, 닥치는 대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 레고, 디아! <웃음> 네? 네? <채널을> <웃음> 와이프시구나. 자, 여러분, 이제 족대지 하러 왔는데, 오늘은 제가 먹을 거보다는 집에 키우는 애들을 주은 거기 때문에, 살려가야 돼가지고, 건전지식 기포기를 가져와서, 기포를 계속 틀어올 거예요. 여기 필요는 맞네. 한컷 하고 바로 집에 가도 되겠는데요? 일로 가, 리발레키야, 일로 가! 들어버려 오, 오, 야! 가, 이제. 아, 고생했습니다 어, 고생했어. <웃음> 여기 물한번 받아볼게요. 자, 이렇게 물 받아놓고, 아. 기포기 일단 누르면은, 자, 이렇게 틀어집니다 안녕. <웃음> 아, 보통 여기 돌치기 하면 뭐 나와요? 쏘가리도 소가리, 나와요? 음. 이거, 이거, 이거? 오, 뭐 있을 것 같은데? 좋와 오, 오, 그래도 피레미 맞네요, 형님. 버들치랑 피레미 납자로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이... 넣어야죠. 넣어버려. 형님, 힌트면 말씀하세요. 형님, 저랑 동갑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그렇지. 저 양디라서. 이씹새끼 씹이 <웃음> 영어예요, 영어. 어, 여기 끝에 어. 땜빵 하셨구나. 이런 족대를 팔아요. 아, 진짜 밑에 이렇게 되어 있는걸요? 우와! 보빵 사이즈? 야, 오, 얘 크다. 얘 뭐예요? 돌고기. 자, 돌고기 넣으세요. 안돼야 이거 죽다 벌금 2천만원 내가 잡으려고 해난 몰래 안 돼요 잘몰요 광생 안 들릴 것 같은데요? 나는 안 돼도 기성이가 하면 돼힘 겁나 요다 근육이잖아요 내까지 근육이라고 보면 돼요. <웃음> 극딜 아니에요 극딜 길도안 <웃음> 들어간다 와 지금 저기서 족대 계속 쓸고 계시거든요 <웃음> 와 이게 한 큐야 한 큐. 아우 페페 도리베가. <웃음> 아우 페페 도리베가. 나야수가 nice 오 스태프. 진짜 많다. 역시 여기 첸 형이 따라다닌대. 왜, 왜, 왜? 오늘 루브 싸움. 찐싸움이었 아, 저희 빨리 하고 가시죠. 그니까 불나지 어, 이거 옷 새로 사신 거 아니에요, 어제? 사줘야지, 새로. 아, 댓글. 어쩐지. 은혜 먼저 사줘야 돼. 에르네스 짝퉁한 거. 올카버네. 댓글 장 난리 났어요. 안 사주면 구치한다고. 다 은혜편이야. 올챙이도 다이네요, 지금. 방올챙이지 나왔어요. 아, 이런 개울 흐르는 곳에. 오, 잘하네. 야! 리케캠 세상에. 저거 뭐야? 제가 아까 올챙이라고 맞던게 저거 같아요. 까가살이 새끼. 어. 에이 올챙이가 났다왜빨가살이야 빠각빠각 소리가 빠가사리. 나가지고. 그러면 동사리는 동동동동 소리내나? 그러지 않았어요, 형님. <웃음> 아, 말라고 그러면서 그러면. 나중에 나한테 카톡 보낸다. 그럼 그거 너무 재밌었어. <웃음> 자기 전에 한번 어, 웃고. 그거. 자기야, 아까 재밌지 않았어? <웃음> <웃음> 자, 어. <웃음> 어? 뭐 하나 있다. 소중해, 소중해요. 이거 하나 하나가 다 에르메스 된다고요. 그래, 뭐에 에르메스? 나도 구치 당해야겠는데. <웃음> 내면. 여러분, 야생까마. 구. 똑 해주세요. <웃음> <웃음> 왜, 왜, 왜, 왜. 오, 뭐야? <웃음> 왜. 야, 야, 내셔널 쪼그맣이네, 이거. 거은차 같은 거큰거몇 마리 나오면은 성마이 수제 간식 딱 해주면 좋은데. 열빙어라고 성마이 수제 간식 중에 물고기로 만든 것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좋고, 비타민도 풍부해가지고. 오늘 요피레미드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총 맞으세요. 까마귀님한테 물총 한번 쏴야겠다. 어? 랄조개! 오랜만에 본다, 어? 이거. 가마늘의 어? 롤. 이거 말조개네. 펄조개 펄조개. 아, 펄조개요? 아, 아, 펄조개야. 어? 아, 어, 부부 사업 시작됐습니다. 말... 펄이라고. 말이라고. 자, 옆에서 가만히 찍어보고 있는 세컨. <웃음> <웃음> 여러분, 이거 말조개인가요, 펄조개인가요? 아시는 분이 있으면 동정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조개 말 펄조개 펄. 이게 말조개 오 네, 똑같이 생겼잖아 아니야 아니야 봐봐 다르네 확실히 말, 말. 아니야 말조개는 확실히 티가 나아 기네 <웃음> 분명히 댓글 달아줄거야 <웃음> <웃음> 큰거 먹어야 되잖아요 2cm 이상 되는 거먹어와 펄은 <웃음> 괜찮아요 펄은아무거 <나무요>, 먹는데 <웃음> 펄조개인가? <웃음> 형님 무릎 꿇으셨네요 결국 아까 아니, 말조개라고 그러시더니 <웃음> <웃음> <웃음> 펄이네 딱 보면은 그렇지 네, 넓어요 밤하늘에펄 펄. 펄. <웃음> 지금 말조개 펄조개 져가지고 화풀이 하고 있어요 말조개는 펄조개에요 오오 롱사리들 <롱살이> 많네요 옹개구리다. 어 뭐야 새끼고리 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옴개구리 새끼입니다 아, 으흐. 어, 흐. 북방산이라 어 안돼 2천만 원리일 받을 게어있어 옴개구리는 괜찮아 어차피 못 먹으니까 <웃음> 들어가라 기름이 잡을 만큼 잡았거든요 이제 뭐큰 것들 하시죠 방금 무슨 말 하시려다 봐라 내 것만 한는거 잡자 여기 많이 잡았잖아요 형님 아, 아니요 형 <웃음> 뭐. 이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어복 어. 좋거든요 요새 다음도로가게요 요도요도 야이새끼 <웃음> 형님 전 안될 것 같습니다 <웃음> 아, 부부합동 오 이거 뭐야 얘 엄청 크다 어 어유, 계좌 주세요 형님 아, 카카오톡 아 죄송한데 채니형님 말하면 돼 <웃음> 형님 요새 제가 밀고 있는 거 하나 있는데 그 물총 나오는 거 아세요 형님? 아 뭐야 부드럽네 어차피 요새 구속자 빠지더라 오얘 <웃음> 크다 어? 뭐예요? 어? 들어갔어요 들어갔어, 들어갔어 안 들어갔는데? 어? 들어갔는데 밑으로 내려갔아 내려간 아니, 거예요? 나요? 이거 뭐지 박혀있는 거? 제 손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보이시죠어아 돌고기네 갔어? 네 보내주려고요 <웃음> <웃음> <웃음> 조심하세요, 형님. 언젠가 보레 한대맞습니다 그럼 내 주먹도 네. <웃음> 게 <웃음> 뭐야. 왜요? 뭐야, 뭐야? 아, 깜짝이야. 가끔 이렇게 죽은 거 나와요, 잉어? 처음 봤어, 잉어가. 그죠? 사인이 뭐지? 드셔보시면 알지 않을까요? <웃음> <웃음> 뭐 있어요? 제발, 사람 먹는 거. 사람 먹을 수 있는 거야. <웃음> 진짜요? 제발, 제발, 제발. <웃음> <웃음>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웃음> 아, 잉어, 잉어, 잉어. 우와, 킵. 킵해야죠. 지금 뭐라고. <웃음> <먹어야지. 웃음> 아이고, 저 잉어를 이렇 끌려가네. 왜요? 엄청 큰 거예요? 가물치 아니면 잉어. 이쪽 한번 막아볼게요. 있어요? <웃음> 지금 몰면서 가고 있거든요 이거 큰게막 버버벅 었어 진짜요? 그 정도면 가물치인데? 키패드 잉어는 나갔어요? 이거잖아그 녀석이네 쟤 아닐 거야 잉어 <웃음> <웃음> 아니야 잉어? 와 들어간다 들어가 그러세 아까 개죠? 그래. 어 거의 부메랑이네 왜요 왜요 거짓말 아니아니 아니, 진짜 진짜 아까 그 잉어잖아요 이거 나갔어 이거 또 나갔다고요? 어 잉어 나갔어 <웃음> 아니, 그렇지, 그렇지. 아니야 괜찮아 또 다시 돌아올 거야 앞에 있을 거예요 이들 돼요? 너무 큰데? 소형 차만 하거든? 이거 티코에요 티코 어. 별자 앞자리 다 있으세요 어. <웃음> 와 이거 진짜 우와 우와 네네네 뭐, 네, 네. 어 그거 좋지 아 이거 되죠? 무소만 한거 아니에요? 이거는? <웃음> <웃음> 이거 하려는 거 아니었어? 대고 있었는데 아, 아, 쎄 휘인 아, 아, 것 같은데? 와, 이거. 웃 거, 선수님 아무 말안 하고. <웃음> 자기 되나? <대낙? 웃음> 왜요? 아, 아, 바지요? 아, 이거 올라가야 되는데. 동상 걸리실 것 같은데. <웃음> 형님, 나갔어. <웃음> 자, 오늘 잡은 것들 보여볼게요 오, 바글바글하다. 자, 그러분 이렇게 잡은 녀석들은 지금 가져가서애들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형님. 네, 어머니, 어, 빨리. 빨리 가셔야 되죠? 아, 죽겠어. 제가 저녁 마신 거 사드리겠습니다. 뭐 사줄 거예요? 글쎄요, 이걸로 먹으면 되잖아요 <웃음> 소고기? <웃음> 소고기 레스코 군소고기 레스코.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집에 도착했거든요 피곤해 지질 것 같습니다 여러 버리요몇 마리 죽었다 자 위에 있는 몇 마리 빼내거는 어항에 넣어 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 아오 새끼 때 키웠던 어항에다가 물고기를 오늘 하루 정도 잠깐 두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시각이 새벽 2시거든요 지금 화면에저 아파트에서 쫓겨나요 의단또 자고 있어서 조용히 해 들어가라 어이구 넣자마자 두 마리 뒤졌네 자이군단샤 만약에 얘네를 키우는 녀석들이라면 온도마댐미라고 해줘야 되고 물마댐미라고 해줘야 되는데 온도마댐미 뭐냐면 얘네가 수온차가 급격하면 쇼크를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온도를 맞춰주는 거고 물마댐미 뭐냐면 물에 대한 성질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물과 물을 맞대가지고 점호기 미리시킨 다음에 나오면 쇼크가 덜하겠죠 모든 게 쇼크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얘네는 처음 먹는 거니까 괜찮아요 오많다많다자 이제 방금 넣었는데 여기서 또 죽는 애들이 지금 보이죠 요런 애들 미리 다 건져야 됩니다 아니면 물이 썩어버릴 수 있거든요 자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건져내버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살아야 내기대로만 애들 싹다 나눠줘 볼게요 최고의 돼지가 지금 자러 가야. 은혜 깼나봐요 여러분 저 롯데 했어요 내일 봐요 라탕 라탕 아 자, 여러분 비상사태입니다 넣어놓고 씻고 왔는데 지금 싹다 뒤져있거든요 어우 얼굴 어, 어, 어, 어, 죄송해요 씻고 와가지고 갚파야 리바 자 여러분 그래서 얘네를 싹다 얼려야 될것 같습니다 다 죽고 있어가지고 이러면 내일 아무것도 먹을 게 없을 것 같거든요 자 일단 얘네 싹다 얼려가지고 내일 다시 만나요 내일 이 몰골 이 머리 이거 어제 잘라왔는데 괴롭간네 내일 봐요 라탕 라탕 내일 보자 들어가라 은혜 자니까 조용히 엘보으로 닫아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음 날이 됐습니다 야라 자 이제 이렇게 꽝꽝 얼려질 애기요 버려버서, 버려봐도... 아우! 자, 여러분, 어제 얼려놓은다고 했을 때, 싹다 얼려놓은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붐바이나 아오 같은 경우는, 얼려놨다가 해동시킨걸 먹어도 상관없는데, 피피기 같은 개구리는, 동체 시력으로 살아있는 걸 일단 물고보는 수성이기 때문에, 무조건 살아있는 걸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조금 살려놨어요. 에만컴만컴만컴 자, 여러분, 보시면은, 제가 여기 팔팔한 애도몇 마리 살려놨거든요? 큰 애들 있죠? 얘네는 아오한테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오자 라가리 워밍업 하라고 한번 줘볼까? 오오, 에이, 에 야우씨! 한 입에 꿀꺽 하고 있어, 지금. 보여? 오이씨. 아유, 춤추추추추추. 그리고 목을 길게 뺀 다음에 한 입에 삼킬 거예요. 씹어 먹어? 야, 그만 씹어. 물 더러워져, 이리빨렛이야 삼키고 있다. 자, 라비 악어 거북이랑 늑대 거북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자세히 보시면 생일세도 다를 뿐더러 사냥 마보이 완전 다릅니다. 악어 거북은 아, 이렇게 벌리고 안에 있는 혀가 지렁이가 생겼거든요. 그 혀로 물고기를 유인해가지고 활동성 없이 사냥을 하는 애들이 악어 거북이에요. 늑대 거북의 포악성은 좀 다른 게 뭐냐면 보인다, 달려요. 만약에 어디 놀러 가셨을 때 늑대 거북이 사는 지역으로 가셨다. 그러면은 늑대 거북 조심하셔야 됩니다. 달려와서 그냥 발가락 쳐 물고 발목 뜯어갈 수도 있어요. <웃음> 자인했지? 그만큼 조심하시라고요. 자한 마리 더 줘볼게요. 가, 가 와! <웃음> 야이리발리 준비 좀 하고 먹어. 이씨. 마지막 한 마리 더 줄게요. 여기요. 여기. 너 되게 자인하다. 꼰질러야겠냐? 꼭. 오, 여야야야 예, 예, 아우도 쉽지 않겠다 얘는. 아우야, 와이씨, 미스, 혼동 주고 있다 얘. 오 뭐야, 뭐야? <웃음> 아우 그렇지 이거 보다사냥으로 달려가죠. 어, 어디 갔어, 얘? 어, 아, 저기 있다. 들어줄 테니까 먹어. 어어! 어, 뭐 먹었어, 뭐 먹었어. 야, 얘 쉽지 않아, 맞지? 먹여줘야겠다. 자, 여러분. 직접 피딩 뭐 보여드릴게요. 뭐 야, 야, 야, 야, 야, 이거는, <웃음> 야, 얘눈왜 이렇게 초롱초롱해? 늑대고복이 물면은 놓지 않습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야, 야, 야, 야, 더 먹으면 안 되지. 그렇지. 자, 여러분, 이렇게 늑대고복 아오의 폭력상 한번 보셨죠? 엄청납니다. 항상 키우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애기 때도 치약력이 세기 때문에 딱 물면은 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아오는 요정도로 주고 이제 픽, 피이 한번 줘볼게요. 잠깐만, 이따 넣고 건조해가지고 아빠 만들어줄게. 일로? 뭐야? 또 한번 전쟁을 치러야겠군. 내가 이겼다 로빠들자 여러분 피피기의 고기는 자, 이렇게 따로 은혜 밥그릇에 가져왔습니다 아이씨 <웃음>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은혜? 가족이요너 피피기 가져 아니야? 너 저기 들어가서 살아 그런 식으로 하면 대화가 단절되지 않을까? 현실성이 부족하잖아 <웃음> 왜 좋아해? 아 몰라 여러분 이런 말투 이럴 땐 절대 건들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솔직히 픽픽이 물고기 피딩이 처음이어가지고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겠어요 저번에 한번 안 먹었거든요 었 갈색 송어 잡았을 때 근데 이거 뭐 고정시킬 거없이안 돼? 뭐란데? 고정 안.. 이거 야김상만 니까지 쳐 비우냐? 리발 여러분 제발 픽픽이가 먹길 바라며 물고기 안 먹나봐 이럴 때 먹이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얘네는 빡쳐가지고 입을 벌리거든요 아닌데? <웃음> <님아> <웃음> 공이 됐어. 공이 찔찔 이렇지 붓살 <웃음> 할 사람. 원래 얘네가 팩맨푸드라는 게 있어요. 인공 사료인데 그거 먹일 때 이렇게 먹. 오 쉴트 쉴 이렇게 비비면 얘 원래 오 이거 봐. 오 먹었지? 오 먹었. 오오 그거 봐. 이렇게 먹이는 거야. <웃음> 여러분 이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실제 팩맨푸드라는 걸 먹일 때 이런 식으로 먹입니다. 오. 그거 봐. 잘 먹지 이제. 오. 오. 오. 먹어 먹어 먹어. 그렇지? <웃음> <웃음> 자 어, 크다 크다 크다. 이게 감당 되겠어 근데? 뺨치겠는데? <웃음> <웃음> <웃음> 잠깐만 잠 와, 머리부터 줘야겠다 그렇지 오오 오. 오. 그렇지 나왔어. 얘네가 악력이 엄청 셉니다 여러분 얘 크면 쥐도 먹거든요 쥐 먹을 때도 머리부터 딱 넣으면 목이 부러지는 소리가 나요 근데 얘 웃긴 어 뭐야 혀야 저거 방금 <웃음> 혀추배를추배를 꼬리 왜 남겨 꼬리 지 넣는다 혀 살짝 나오면서 이거 뭐혀 살짝 나가지맨 여러분 이 픽시프로 같은 경우는 주는 대로 다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좋다고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돼요 진짜 배가 터져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직은 배가 안 찼기 때문에 조그만 거한 마리 딱더 주면 괜찮을 것 같아 요한 마리 더 먹어? 아, 안 먹네 안 먹네 나도 깔끔히 포기 자그러면 이제 붐바야를 이렇게 먹여야 되거든요 근데 붐바야가 생으로 딱 주면 안 먹을 거예요 왜냐면 얘는 냄새 굉장히 민감하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일단 그냥 한번 줘볼게요 어안 먹는다 방금 혀로 냄새를 맡았거든요 그러면은 좀더 냄새가 나는 머리 쪽을 하면 돼요 그렇지 키스 먹어, 먹는다. 오! 야, 저번에 안먹던이 맞지? 응. 자, 얘도 지금 간을 보다가 먹었잖아요. PP랑 똑같습니다. 이제 주면 막쳐 먹어요. 버거, 버거, 버거. 어, 얘는 그 냄새가 아닌가 봐. 완전 싫다고 도리도리 하는데? 이렇게 코에 비벼주면 냄새가 또 나거든요. 이렇게 안 먹을 리가 없는데? 아, 얘는 의사표현이 너무 확실해서 상처받다, 내가. 자, 이번에 다른 녀석 한번 줘볼게요. 아, 좀 봐봐. 그렇쳐 <웃음> 키스 키스해 어얘 진짜 싫나보다 둘중 하나에 얘가 진짜 미식가여가지고 아까 그 생선의 냄새는 좋은 건데 얘는 싫은 거야 그래서 아까 그 생선의 어항 안에 한 마리 더 있거든요 자 여러분 요 녀석이 좀 전에 분바야한테 매인 녀석이에요 고등어 같다 고등어 같지 진짜 사실 고등어 안 같은데 너가 고등어 같다 하면 나도 어 고등어 같다라고 반사적으로 나와버렸네 지금. 자 분바야 고등어 왔어요 도 <웃음> 극혐하는데. <웃음> 미안해. 얘는 지금 키하려고 지금 버큰버꾸 하잖아 제가 봤어요. 한번 먹어 봤는데 맛이 없는 거예요. 미꾸라지 같은 건 끝없이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괜찮아요. 한 마리 먹어 줬으니까. 이이이 이, 이. 자 여러분 그럼 이제 제가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여러분 제가 먹기 전에 얘는 지금 애들 먹이다가 죽었거든요. 이 죽은 거 누구 메겨야 돼? 너. 아오리 받겠다. 오리집 짬철이 담당. 아오야. 무럭무럭 커서 40cm까지 자라. 오우 쉣. 아우 여기 있잖아 여기 <웃음> 야, 근데 약간 오리 같지 않아? 아니 무서워 니가 더 무서운 건넌 모르네 자 여러분 이제 어제 잡아온 거를 저랑 은혜랑 상만이랑 같이 한번 먹어볼 건데 상만이랑 같이 먹으려면 간을 치지 않고 바 싹 말려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약간 큰 고기 위주로 지금 선별을 했고 얘 같은 경우는 이름이 뭐냐면요 고등어 뭐 <웃음> 했나 고등어야? 넌 진짜 참 맞자. 참 맞아? 오뇌한 켠에 있구나. 자, 여러분 요거는 참맞아라는 물고기고 자, 이제 또 힌트를 줄게. 자 요거 뭔가 돌고래 같잖아. 와 이거 힌트 다 줬다. 돌고래. 뭐 개소리야. 돌고래일 리가 없잖아. 돌고기. 야 정답. 이거 뭘까 은혜야? 오어 어, 버들 버들. 버들. <웃음> 지너꽤한 켠이 많네. 와 이거 생선 먹. 봐야걔 갈겨버리고 싶네 이거 갈켜니 거의 비슷해 갈겨버리고 싶네 갈겨니 그렇지 <웃음> 자 여러분 일단 이 고기들을 싹다 내장을 빼줄 거예요 자 얘네 내장 뺄 때는 그냥 이 상태에서 라서 라서 싹 따주고 안에 내장을 이렇게 싹싹 긁어내면 끝입니다 와우 얘도 조금의 비늘이기 때문에 이렇게 베껴주면 돼요 조조조조 김상만 조조도도도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손질 끝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은혜랑 여기 애들 싹다 조사버릴게요 카메라 꺼고해 뭐야 너가 한다고 했잖아 카메라 끄면 항상 네가 하는 거잖아 까불고 있어 오! 이런거 사러. 자, 여러분, 이렇게 서말리 생선들을 싹다 손질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얘네들을 우리 건순이에다가 바싹 말릴 거야! 따라와, 리발라! 빨리 와! <놀람> 건순이 왜? 우리 이모. 은혜 이모 중에 건숙이라는 이모님이 계시거든요. 절대 이모님 놀리는 거 아니고요. 그냥 건순이라고 이모님 놀리는 니고요 그냥 건이라기 전에 제가 먼저 지었어요. 열어버려, 건수가. 아우, 건순아. <놀람> 라가리 미스테이 자, 그럼 여기다가 얘네를 바싹 말려야 되기 때문에 텀을 두고 하나씩 올려둘게요. 들어가보지, 렉야. 이거 뭐처럼 생겼어요, 약간? 뭘. <놀람> 맛이 가셨네요 불과 10분 됐어요 돌고기? 그렇지 이거 큰건뭐야지 힌트 줘 맞아아용 맛 타. <웃음> 좀 전에 했잖아. 내 체감은 10번인데, 시청자들 체감은 20초야, 은혜야. 편집 때리면. 다시 할게. 맞아! 하하용에 참말로잉! <웃음> 참말로 <웃음> 아, 이건 말해준 거 아니야, 그냥? 맞아! 하하용! 어, 너 표정 보니까 저거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맞아? 맞아! 하하하용! 하하하, 아, 씨. 자, 여러분, 이렇게 다 올렸으면. 아버서 자, 여러분, 얘네를 파이어 해주고 14시간 정도 해줄게요. 그러면 얘네들이 아주 바싹 건조가 돼가지고 상마이나 전화, 은혜나, 세다 넣어나 먹을 수 있는 아주 그런 영양가 높은 고기가 될 겁니다. 나안 먹어 상만이랑. <웃음> 너 먹어야 돼. 왠줄 알아 은혜야? 너 이거 먹어야 내가 너한테 월급 줄 거거든. 어? 어? 그럼. 열4 <웃음> 시간 뒤에 봐요. 나만 나. <웃음> 자, 여러분 지금 비상 상황입니다. 물고기를 말리는 도중에 분발이 밖으로 나왔어요. 나얘 어디 있는 줄 아? 알... 어? 없어? 없어. <웃음> 조심해 은혜야. 그럼면얘 카펫 밑에 들어간 경우 많거든. 상만아, 분발 여기 있어. 분바이야 알고 있나 봐. 바발 어딘 줄 알아? 어? 뭐야? 어, 아 뭐야? 뭐야 너 아무것도 모르는지 왜 아는 척해 짱하게사만 분바야 좀 찾아봐 어모아만찾잖아뭘 없어 거기? 자 여러분 지금 분바야 찾았거든요? 저기 먼지구덩에서 이 혼자 자고 있어요 야 나와 리발레야홀로 들어갈 것 같은데 밑으로? 아 안돼 어, 어, 어, 나온다 기다려 천천. 다시 좀더 해봐 그렇지 으유 먼지 덩어리 된거 봐 입에 그게 뭐야 으유 이거 그 입에 먼지 봐 이거 먼지 야 들어가 이씨 너 물고기 말리똥 가만히 있어 아유 떠나와 이씨 이그이. 생선 말려지 내가지 기다려줄게요 개임들은 키우지 마세요 자 여러분 지금 시각이 새벽 3시입니다 은혜는 아예 자고 있거든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카메라켠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 상만이한테 민물에서 잡아온 거 말린 거를 먹이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상만이한테 제대로 된 것도 먹일 겸 은혜 몰카도 할겸 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이 이, 이. 자 몰카도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이렇게 말리고 있는 요 생선 있죠 요 생선 대신에 다라라. 자 바로 상만이 전용 물고기 간식을 제가 몰래 사왔습니다 자 그래서 바꿔치기를 지금 해 놓을 거예요 오 크기가 너무 큰데? 근데 은혜가 사실 여거를 들여다보지 않아가지고 속도 같긴 한데 일단 크기를어쩌도 맞춰야 되니까 대가리랑 꼬리 한번 분질러볼게요 라삭 요렇게 딱 두면 될것 같습니다 옆에 이렇게 하나 딱 둘게요 좀감쪽같죠 하나 더 해야 됩니다 분질러버려 자 얘도 요쪽에 하나 딱놓을게요 얼핏 보면 몰라요 자 그래가지고 내일 은혜한테 요 강아지 간식을 상만이랑 같이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너무 잔인하다고 하지 마세요 저 평소에 많이 맞고 살잖아요 내일 봐요 나팡나타 나팡. 네, 어쨌든 나는 내일 개첨 맞겠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24시간 정도 아주 바싹 마이못고기들 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오! 자 여러분 이렇게 쫙 말렸는데 이게 사실 오늘의 주제가 제가 키우는 애들한테 먹여보자 라는 느낌이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저희들보다 훨씬 더 상전인 락만이래키한테 먼저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만이는자 이거 있죠? 이거 큰거 한번 줘볼게요 상만 먹..먹..뭐야? 무서운거 아니야 어어홀 혼자 먹고 싶나봐 저렇게 침대에서 꼭 먹더라 저런거 맞지? 너 침대라 다행이다 상마 맛있어? 좀 부담스럽지 이런 거. 어우 추베르 추르 추베르. 왜 이렇게 맛있게 먹냐 제? 잘 만들어 줬다 은혜요 가끔 만들어 줘야겠다. 이거 다 먹었어? 칭찬해줘야 돼. 상마이 다 먹었죠 형. <웃음> 어. <웃음> 리발레기건빵제레기 자, 그럼 이제 저희가 한번 먹어볼 건데 저희는 사람이잖아요. 간을 조금 해서 먹겠습니다. 뜯어버려 이거 근데 보세요. 완전 바싹 이어가지고 진짜 이거는 상마이가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솔직히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같거든요 들어가라. 이거 왜안 해? 이거는 저희가 간한 것만 더 먹어볼 수 없고 간을 안한 것도 한번 먹어. 야 맛있었나봐. 에 왔다. 야맛있냐 아빠. 해준 거 맛있지 이끼야왜 그래? 뭐가? 둔둑 <웃음> 잉크에 상만이야아 이거 상만이랑 나랑 곰팡이 분이랑 셋만 통하는 그런 게 있거든 넌 몰라도 되는 거야 뭐야 <웃음> <웃음> 은혜가 소외감 당하는 거 진짜 싫어하는 성격이거든요넌 몰라도 돼 나랑 시그널 <웃음> 만들거 행동으로 하나 만들어봐 3 2 1 <웃음> 억지 아니야 이거? <웃음> 자 여러분 이제 여기다가 살짝 루추 레깃레깃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와 자, 여러분 일단 이 작은 걸로 한번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약간 근데 비린내가 솔직히 없지 않게 난다 이게 70도의 온도로 24시간 동안 한번도 빠지 없이쫙 말려 준 거거든요 자 한번 먹어볼게요 투베르 음, 그냥 노가리야 진짜. 너무 맛있는데, 비린 거 하나 없고. 음, 너 먹어봐. 너 고추장 줘? 응. 요 정도? 자, 여러분, 요거 은혜 한번. 하면... 이거 뭐야? 또 다시 귀지에 들어가야 되나요? 참맞아. 땡! 힌트! <웃음> 뒤질래? 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하면 돼. 갈겨버릴까보다. 갈겨니 정답 맞혔으니까 바로 드세요. <웃음> 아, 무서워. 아니야, 진짜 괜찮아. <웃음> 그냥 과감하게 한번 씹어봐 <웃음> 노가리 같지? 그냥 얼굴이 밝아진 거봐 근데 뒤에가 비벼 처음에는 괜찮지? 응. 그럼, 그럼 제가 자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제일 큰거나 많이 찍어야겠다 머리떼 은근슬쩍 뭔 소리야 뭘 뭐, 그대로 있잖아 똑바로 눈 뜨고 다녀라 심사숙고하고 얘기하고 뭐라고 는 <웃음> 퀴즈 들어갑니다 일물고기 이름은 뭘까요? 갈치 아가리 심사숙고하고 얘기하라고 어뭐 과제 해왔어? 한번 아, 보자 아 이거 어려운 거였네너참 잘했다 참 잘했어 산마직 <웃음> 참맞이는 뭔데 자요 참맞아있죠? 요거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야 참맞아 하나도 안 비려 음! 지금 꼬리 부분도 마저 한번 먹어볼게요 아까 제가 먹은 거는 비레미였는데 그건 좀비려는데참마아는 진짜 하나도 안 비려 요 바로 먹어요 초베르 음, 야 은혜야 이거 먹어봐 이거 진짜 안 비릴걸? 츄츄 음, 안 비리지, 하나 도 음, 뒷맛은? 음, 안 비리지. 어. 자, 여러분, 이게 비슷한 종류같이 보있는데 약간 다른 종류예요. 근데 참마자는 튀가서 먹을 때도 진짜 맛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먹어도 진짜 맛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지금 싹다 가늘에서 먹었잖아요. 근데 이제 간안한거몇 마리 있잖아요. 자, 그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자, 여러분, 얘는 참마자 중에 제일 큰거 잡은 거거든요. 자, 요거 한번 은혜랑 노아서 먹어볼게요. 뱀왜 왜 머리가 없어? 아, 얘 커가지고 부러웠어. 바싹 말라가지고. 근데 저기에 머리가 없어. 버렸어, 어제 내가 정리하다가. 자, 여러분, 요거 반으로 자를게요. 이거 아까 상만이준 거였잖아. 알지? 라사. 너뭐 먹을래? 아유. 그거 먹가 너무 맛있다. 아니야, 어, 이 알이 있었네. 그거 맛있겠다 이거. 자 바로 한 먹어볼게요. 초베르. 음, 야, 완전 바삭바삭해. 진짜 맛있는데? 여러분 고추장 찍어 먹는 거보다 본연의 맛이 훨씬 맛있습니다. 뭐야? 뭐가? 좀찡그었어아 여기 간지러 가지고. 진짜 맛있어. 먹어봐. 아까 그 참마자보다 훨씬 맛있을 거야. 먹어봐. 저. 응? 은해야 그 뭔지 알아? 참마자? 아니, 여기 열빙어. 진짜 죽이네. 아! 아 a 맛 o Mbak. Mbak, s i